더 이상 하시면 저도 법적으로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창풀 t v 의창풀지기님 저하고 똑같은 다영업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유튜버 시작할 때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한 달에 천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제일 많을 때가 600이었고 그 평균적인 게 150에서 한200 정도 한 달에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분이 구독자 수가 8만이 조금 안 되세요 근데 저는 2만이 아예 안 돼요 <웃음> 이분이 한달 평균 수익이 150에서 200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40만 원 나오나 <웃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이분은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길잡이 역할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요즘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1년 동안 하는데 수익이 너무 저조하고 다른 댓글에 악플 들어오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그게 좀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처럼 이제 자영업 유튜브를 하려면 은 프랜차이즈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면 은 항의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부분 근데 제가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한, 한 달에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보다 수익이 더 작아요 좋은 취지에 시작했는데 요즘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가거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당연히 상담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저 사람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아 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요거 좀 조금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상담해 보면은 그걸 역이용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남기면은 자기 가게가 홍보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역이용 하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민망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한번 어디 갔다 오면은 하루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좀 난처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뭐 욕을 쓴다거나 이것도 저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느니 아, 참을 수 있고 한데 아 제가 이 부분은 진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는 이제 다른 자영업 유튜브하고 좀 틀리게 제 사업장이나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노출다 시켰어요. 근데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신고를 해요 사실. 여기가 상업지구인데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요. 그것도 끊임없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오면서도 짜증을 내요.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신청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거는 악의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경찰이 안 나와요 이제 구청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 제가 지금 웃지만 허드슨입니다 사실은. 좋은 취지에 유튜브를 하고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저까지는 괜찮은데 저희 직원들이 더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는 수 없이 제가 형사조치를 하든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든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좀 찍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막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찰나에 어제 창불TV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좋은 취지에 시작했는데 비용도 제 비용 다 드리고 나름대로 상담 가서 제가 공짜로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 비용 치르고 옵니다 왜냐 나중에 제가 말 나올까 봐 그게 싫어서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좋은 취지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창풀TV 창풀지기 님은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거는 이제 유료화 시키고 그리고 몇 가지만 이제 유료화 안 시켜서 이제 영상을 띄우겠다 전문적으로 가겠다 앞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절실한 사람한테 제가 가서 상담을 드리고 나름대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처음 취지하고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운영진들이랑 같이 해서 상의를 좀 하고 해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하소연을 좀한 거고요 아, 솔직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요즘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저희 구독자님들도 보지만 악의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도 꼭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남기는 겁니다. 더 이상 하시면 은 저도 법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